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크리스마스, 연말연시 뭔가 연인을 만나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즌이잖아요. 전에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나 어, 솔로이신 분들은 이 시즌이 되게 위험하거든요. 주변에 돌아보면 다 연인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. 서로 챙겨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렇게 예쁜 연인들만 보이죠. 물론 방에만 처박혀 계신 분들은 밖에 연인들이 예쁘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캐롤이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그나마 그동안에는 방콕을 하면서 어떻게 잘 견뎠는데 이 연말연시가 되거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회사에서 송년회 모임도 많아지고 친구들 간의 모임도 많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나갔더니 밖에 예쁜 연인들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 슬슬 내 마음이 좀 위축되기 시작하죠. 내 옆에도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속구쳐 올라오거든요. 남들이 다 사귀고 있는데 나만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누구라도 좀 만나보자. 이런 분들이 되게 위험한 연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위험한 연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라건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. 연애를 하기는 하는데 적어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연애를 해야 연애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. 상대방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그 사람과의 호감도가 상승해가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가는 걸 우리 연애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연말연시나 송년회때 내가 지금 솔로인 상황에 처해 있다 보면 내 주변에 보이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기 때문에 나도 저런 연인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하게 돼요 그 커플들 하나하나를요 솔로 입장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커플은 이제 막 시작해서 어색함이 묻어있는 커플들이 있어요. 또 어떤 커플은요, 서로가 의무감으로 만나고 있는 느낌을 주는 커플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모든 커플들이 솔로 입장에서만 다 예쁘게 보인단 말이에요. 연인으로 발전해가는 그 단계를 생각해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커피숍에서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연인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 먼 곳으로 1박 2일 정도의 추억여행을 함께 만들 연인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라는 요런 욕구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어떻게든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이 시즌에는요 그동안은 잘 버텨왔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이제 솔로를 탈출하겠다 나도 연인을 만들어야겠다. 이런 욕심을 갖고 연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또 쉽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즌이란 말이죠.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나는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과 사귈 거야. 저 사람의 이런 모습이 좋아서 사귈 거야 로 시작된 연애가 아니라 나 일단 누구를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연애거든요.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되게 많이 내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으로 몰아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. 분명히 연말연시에는 나도 연인을 갖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시즌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. 내가 저 사람 괜히 만난 것 같아.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. 연말연시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사귀었는데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타임이면 지금 나 스스로도 후회가 많이 되겠지만 나와 사귀고 있는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. 마음이 곧 떠나게 된단 말이죠. 불라방처럼 잠깐 모여들었다가 훅 하고 사라지는 그런 연애, 그런 사랑을 지금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정리를 하고 다시 나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가 솔로라는, 내가 외로움을 갖고 있다는 라 이런 생각들 다시 잊어버릴 거예요. 그러다가 다시 또 연말연시가 올 거예요. 그러면 그때처럼 반복되겠죠.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누군가를 그냥 만나고 싶어, 내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이런 마음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위험한 연애의 조건을 갖추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